npm으로 패키지를 설치하면 node_modules 디렉토리에 온갖 패키지들이 생겨납니다. 그 용량이 어마어마한데요. 이를 풍자하는 그림도 많죠. 자, 안 쓰는 node_modules를 찾고 삭제하고 싶을 때는요. npx npkill -d에는 검색하려고 하는 폴더 경로를 적습니다. 자, 저의 경우에는 홈 디렉토리 아래에 대부 폴더 밑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아볼게요. node_modules 리스트가 출력됩니다. 여기 보시면 간단한 테스트용으로 만든 패키지인데도 용량이 1기가가 넘어요. 방향키로 선택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삭제가 시작됩니다. 작업을 마치고 종료할 때는 Q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